지효 엄마 보세요 <웃음> 어나글보글 해야지 예쁘게 된대 진는 <웃음> 어디에 있을까? 어디서 무얼 할까? 난 궁금해 이렇게 설레일까 <웃음> 내 마음 말해볼까 지금은 어디 있을까 지유야, 내 러브리러? 매력 속에 오케이. 빠져들 때다 아이뻐아 지우야 <웃음> 지우 엄마 보세요. 지우야, 파마 맘에 들어? 응. <웃음>